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바이 어, 바 어, 잠깐만 어어 바이 바이 디야이 천사님 어디 계세요? 아 어떻게? 무서워. 보부다 와라. 보부다 와라. 어, 금호아, 그래 그래. 어떻게 됐어? 아니 누나가 달리다 보니까 사라졌어요. 둘이 길을 잃은 것 같아요. 어떡하죠? 금뭐아 무서울 때는 노래 부르면 돼. 아, 아 노래요? 아, 아, 알았어요. 바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 내가 바로 바나나 바나나나나아 어떡해 그네들 무서워 누나 어디 있는 거예요 누나 어디있어요고봉아 어? 누나? 누나 거기 계세요? 치료실? 고봉아, 일단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집단 치료실도 있거든. 아 예, 제가 여기 와 있네요. 미안하지만 거기 영상도 좀 찍을 수 있겠니? 아, 알겠습니다. 자, 여, 여, 여, 여기는 집단 치료실입니다. 어, 보시다시피 어, 아무것도 없어요. 에,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. 에, 드디어 우리가 세 번째 집단 출식까지 와봤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네전 나가보겠습니다 어, 분명히 귀신이 있었는데, 어이, 사실, 사실 속에, 사실 속에 귀신이 없어. 사실 속에, 뭐? <웃음> 허머아 <웃음> 네? 근데 우리 여기 왜온 거야? 네? 아니 여기를 왜 왔냐고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영상 찍으러 왔잖아요 귀신 있는지 없는지 우리 백만뷰 찍기로 했잖아요 누나 정신 차려요 어 그래 아무튼 이동하자 아, 누나 진짜 이상해 왜 그러지 는자 이쪽에요 402호는 4층으로 가면 돼요. 이쪽이에요, 누나, 4층. 어, 어. 그런데, 네, 누나. 402호 찍으면 귀신들이 많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. <웃음> 어, 뭐지? 누나. 그, 그 웃음은 뭐예요? 왜, 왜 그래요, 누나? <웃음> 우리를 쫑긋 살려주세요. 내가 도와줄까? 어? 뭐, 뭐야? 누구야? 어딨어? TV. 뭐? 뭐? 뭐라? 너는 뭐야? 어? 여기 400이요? 좋았어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이다 사진을 찍자 여기만 찍으면 바로 나가면 돼 드디어 드디어 나는 100만 뷰의 꿈을 이뤘다 하하하하 <웃음> 아, 신난다 아, 자 사진 사진 하나 둘뭘 찍는다고? 하하하이 <웃음> 어? 이북스 아 그래 뭐좀 찾았나? 어휴 아직 못 찾았습니다 실종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요새 애들은 그뭐 유튜브 인가 뭔가 그거 찍어다느냐고 하여튼 정신이 없어 들어가 보자고 예 여기야? 사건 현장이아이게뭐 아, 이렇게 으시시해 이런데로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툼 새벽에 그 애들이 왔다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진짜 애들이 왔다 간거 맞을까요? 저기요! 아, 저기요! 아, 아, 아 어떻게 오셨네요! 예, 아저씨들 아저씨 아저씨! 저 안에 누나나 형이 있어요 빨리 이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하하 아, 들어가 아저씨! 하하. 이봐! 아, 내려가자고 아무도 없네 어, 예, 예 알겠습니다 에휴 이또 뭐야 진짜 맨날 이것도 없 혹시 저... 안 보여요?